모든 빛이 사그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태양과 죽음의 별이 입을 맞추는 순간 때는 노래할 것이다. 종말을 고하는 여신이 다시 눈을 뜨고 따스한 별바다의 요람이 탄생을 희생으로 축복하리라. 나아가는 발걸음은 파괴와 불꽃 지나간 자리에는 고마만이 남을지어니 그 누구도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운명을 거스르는 흐름이여 순응하라. 영주님, 최근 들어 영지의 출몰 중인 마물에 대해 영주님, 그간 개발 중이었던 새로운 상점과 말입니다만 <웃음> 영주님! 영주님! 영주님! 어, 구원자님!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은 그냥 검술 공부 쉴까요? 안괜찮으신 것 같은데… 음… 분석 결과, 구원자님의 체력은 지난주 대비 8% 상승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건 맞지만, 검술 공부가 도움이 되고 있네요. 와, 노력한 만큼 보답받으시다니… 괜히 제가 다 뿌듯해요. 최강의 구원자님이 되시는 건다! 음! 그렇다면야! 좋아요! 그럼 오늘도 단련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조깅부터! 훈련소 열 바퀴! 빠샤! 어... 클라르, 어때?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넌 처음에 구원자님을 살짝 경계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지난 아테나인에서의 수성전을 직접 겪고 솔직히 상당히 충격받았어 위대하신 유리아님과 메피님의 능력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소환해낸 보람이 충분히 있더라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잘 믿기지 않아 인간이 이 정도로 정념을 위할 수 있다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느낌이야 내 식견이 좁다는 걸 실감했어 맞아, 그건 나도 그래 어느샌가 눈을 뜰수 없게 되더라 좋았어요, 구원자님! 그럼 10분 휴식! 어제보다 더 빨라지셨습니다! 각종 바이탈 수치 확인 중 이상 없습니다 몸이 딱 좋게 워밍업 되었네요 그럼 이제 대련하실 차례죠? 제가 상대역을 할까요? 오늘은 제가 상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 단장님께서요? 그간 수련하신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클레르는 언제나 검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지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한걸? 그럼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구원장님의 올곧은 마음이 느껴지는 검법이었습니다. 아직 숙련된 기술로 상대를 농락하지는 못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 빈틈을 찾으려고 하셨군요. 지금의 구원자님이 절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구원자님의 힘이라고 느낍니다. <웃음> 난 이래서 클레르가 좋다니까. 항상 진술된 자세로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지. 구원자님, 수고하셨어요. 꽤 든든한데요? 안심하고 제 등대도 맡길 수 있겠어요 <웃음> 구원자님이 계신 아케나이니라 기대되는걸? 우리 영주님께서는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려나?